자, 우리 1라운드의 멋진 모습 보여줬던, 어, 감레벨 리브. 자, 제가 멋진 모습 보여줬던 분들은 닉걸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물론, 헝그리도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1팀. 자, 이거 1팀의 특혜죠? 어 저는 언제나 1팀을 좀 파란색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 1팀을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 감클랜 별로 못 나온 것 같아요 <웃음> 1라운드 <웃음> 자기장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아 1팀은 1,2팀이 별로 안 좋았고 3팀이 좋았었군요 자 감클랜 우측 편안하죠? 현재 어 왕자와 공주 자 오른쪽 편안하고 차뭐 2라운드 은 편안하죠 자, 의외로 아래쪽에 클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라쿠브레리아 들어가는 지에르팀. 자 감레벨리브님 멀리 가시네요. 왼쪽 없는 거 알고 차 가지고 가시는 것 같죠? 어, 앞쪽에 차 가지고 있는 감레벨리브. 자 우리 헝그리님들, 어자 왼쪽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반버 지금 차를 같은 차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늦어요. 아 이거. 꼭. 자 저거는 차가 어, 쉽지 않죠. 아또 터진 차였기 때문에 내리고 먼저 내립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내려간. 제럴팀이에요 자, 1위안클랜이라 몸을 좀 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길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쪽에 지금 감삼팀이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버님과 지금 찐님이 벌써 데리러 왔죠? 자, 반버님이 지금 리뷰를 했을 거예요 했었기 때문에 자, 막아서 푸시를갈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GL팀은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1등 클린이라서 순위 방어도 중요해요 판단을잘 해야 됩니다 자 엄크가 온것 같은 지금 베리포님 자 이건 분명 엄크죠? 멈춰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신정신 춤을 추고 있는 어 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엄크 지금 아 그러나 교전을 딱히 하지, 하고 있진 않죠? 번번 님도 지금 차가 없을 텐데, 데려갈 만한데, 데려가지 않는, 어, 감삼팀. 어, 번 님은 덕분에 걸어가고 있죠. 자, 한번 쓱 살펴보고. 이쪽에 파밍 해야 되는데, 여유가 특히 있진 않아요. 자, 그러나, 시야에서 따이고 있진 않아서,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충분히 데리고 갈 만한데, 어, 데리고 가진 않는 근육쟁. 번번님 <목소리> <엄버님> 놓고 갑니다. <웃음> 어, 자, 이게, 자, 데리러 오고 있죠, 지금. 자 OEOE님이 데리러 오고 있어요 자 무리하지 않고 위쪽으로 가는 감삼팀이었죠 자 마틴 들어와 있는 XII 2팀자 우리 아까 받으려고 했던 우리 헝그리클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자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딨죠? 어이기 GL클랜이고 자 우리 78번이 지금 헝그리클랜이에요 자 우리 소프, 소프님도 오랜만에 보네요 비누님 자 그리고 처음보는 하이님 후니님 자 바다맨 자 지금 추마세라 네 분이 천천히 파밍하고 있어서 추마세라도 편안하네요 자기장은 좀 아래쪽인데 차는 지금 일 위쪽에 차가 원래 한 대가 있을 텐데 보이는 차는 없는 것 같죠 아래쪽에 차를, 어, 차가 있긴 하네요 지금 아마 소프님이 봤을 것 같긴 하고 봤죠? 소프님 봤고 어, 파밍 편안하게 올라, 하고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헝그리 1팀 헝그리 1팀 됐고 자 우리 헝그리 2팀 한번 보죠 우리 8번의 헝그리 2팀 어딨죠? 어, 헝그리 팀도 편안하네요 지금 자이 넓은 로스네오네스를 어, 파밍하고 있는 헝그리 2팀 자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줬죠 1라운드 아, 아깝게 3일 했지만 어쨌든 킬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는 GL2팀이 아까 킬수가 1킬이었기 때문에 어, 점수는 산정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아직은 헝그리 어, 2팀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라운드가 지나가면 예.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G, 아래쪽에 있는 1등을 했던 GL 어, 이번에 5팀의 지금 GL클랜 팀이 판단을 잘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죠 현재로서는 지금 외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괜찮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마중에 있던 감삼팀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이동 시작했죠 자, 이번에도 가미팀은 이동해야되는 자리에요 자 지금 왼쪽에 XII가 있어서 자 지금 마중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넘어가는거 봤죠? 자 왼쪽에 가는거 봤습니다 굳이 쏠 필요는 없는 플랜이고 아마 i k 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라인을 틀어서 가는 감클랜과 x 이 i 위쪽에 모입니다. 자, 아직 굳이 교전을 할 필요는 없죠? 자, 쏘는 판단을 하나요? 자, 쏘지는 않고. 자, 들어가는 감 이클랜입니다. 자 소리를 들으셨겠죠? 자 한글 2팀 자 왼쪽에 지금 주엘 3팀인데 차가 있죠? 차가 있죠? 어, 차가 있고 자 천천히 파밍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여유롭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가밀팀 자 보급 먹으러 왔는데 자 보급 먹으러 왔는데 보급 못보고 가나요? 아님 보급을 드셨을까요? 자 보급이 <웃음> 보급을 못먹고 갑니다 MK인데 보급을 옆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공건 자 1팀도 편안하게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왕자님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자 그러나 지금 리얼 1팀 자차 뒤집어지고 난리 났는데 봤죠? 서로 본것 같죠? 지금 이거는 자 왕자가 지금 위에서 보다가 빠지는 것 같고 지금 조금 가깝기는 해요 레벨리브님이 지금 시야를 모르겠죠? 지금 라인은 모르는 것 같고 자 왕자가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몇번 맞춘 것 같은데 아쉽게도 킬은 안 떴어요 자 반면에 편하게 들어가고 있는 아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아무래도 차에 치인 것 같은 아, 진성님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헝거이 1팀이에요 자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아자 난리 났죠? 아 <웃음> 자 뒤집어졌으면은 시컷 할뻔자 안쪽으로 슬슬 안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클랜들입니다 지금 자 이쪽으로 가면 아 뒤집어지고 자이 라인은 위쪽에 지금 있는데요 자, 의외로 능선으로 잡혀서, 자, 먼저 자리 잡은 클랜들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라마 같은 경우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어, 그래도 능선 이쪽에 있는 클랜들이 유리해요. 자, g l 팀이 XII 팀 이쪽에 홍구리 3팀 자 리얼 3팀이네요 어, 리얼 3팀 리얼 3팀이 리얼 2팀 제거하고 있죠 지금 바깥쪽에 있는 리얼, 3, 리얼 2팀을 그래도 마중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여유롭기 때문에 리얼 2팀도 3팀을 좀 편하게 볼수 있겠죠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다고 올라가는 리얼리팀자 슬슬 클랜들이 자리 잡고 있죠 자 XII 또 싸웁니다 서로 오늘 XII는 어,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요 클랜끼리 자 서로 인정사정 없는 XII 자 우리 아까 우리 헝그리 봐주기로 했는데 자, 우리 휘스가 좋았던 헝그리 2팀 아래쪽에 자리 잡아서 올라오고 있죠? 자, 괜찮습니다. 헝그리 2팀 지금 어, 나름 여유로워요. 헝그리 2팀 자, 편안하게 아래쪽에서 올라와도될것 같고 자, 가미 팀 자, 좋은 모습 보셨던 유설님 음. 이번 라운드에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지금 서로 마중인 것 같아요 자 깡구님 자 지금 깡구님과 리얼코리아 점화선이 우측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자, 슬탄 맞지 않겠죠? 자, 깡구 깡구님이 현재 있는 거를 자, 빼고 봅니다 자, 요건 무리했습니다 자, 현도 맞았고 자, 이렇게 되면 무리할 수... 오, 자, 깡구 자, 서로 주고받는 자, 여러분들 한번 크게 보죠, 우리 자, 반대편에서 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백업 들어오는 충분이에요 자, 이거 화염 번졌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g r 코리아. 자, 이렇게 되면 화염병 맞아서 자, 코리아님에게 번지게 됐고 이렇게 되면 지금 살리고 있죠 자, 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후니님이 또. 자, 아, 이렇게 양각 맞습니다. 지금. 자, 지금 헝그리 1팀이 잘 들어왔죠? 아, 아쿠아맨 좋은 자리, 소프. 자, 거침 없습니다, 지금. 자, 위쪽에 지금 헝그리 자리 잡고 있고, 자, 소프님 앞쪽까지 땡겼어요. 자, 아, 지금, 자, 이 아이, 굳이 무리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터졌죠? 그러나 차가 지금 없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자, 숨겨둔 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 자기장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 푸싱 하나요? 위로 빠지고 있는 소프. 아, 차를 살려 나가야 되는데, 자, 쉽지 않죠? 자, 뒤에 속에 아쿠아맨이 지금 너무 잘 봐주고 있어요. 자, 자기장은 다가옵니다. 자 xii 자차 끄고 나와야겠죠? 자 포탑쓰고 한 번에 나가야됩니다 자 살아나가는 xii 살아나가나요? 자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자 자기장 얼마 안남았는데요 자 그래서 안쪽 들어오는 xii 자 살아남았죠? 살아가는 XII이고 자 반대의 XII 또 있습니다 자 내려오는 차 쏘진 않나요? 자 XII 두번째 위기 자 XII 이고 살아가네요 아 지옥에서 살아남은 XII인데 자 다른데도 안좋아 자 우리 x i i 의 여정 <웃음> 자 밖에 다떠졌어요 지금 하나 남았고자 이분들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열심히 뛰고있는 3인방 자 살았어 살았죠? 어자 살았습니다 자자 자, 가운데 자기장 풀까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잘 살아남는 x i i 어 좋습니다 이분들 자 아래쪽엔 있고 자, 이번엔 헝그리 팀 자, 이번엔 헝그리 팀 들어와야 될 차례에요 자, 쉽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래쪽에 지금 가미팀 지키고 있죠? 자, 바퀴는 서진 것 같은데 아직 피는 안 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드리는 것도 새롭네요 여러분들 자, 이쪽 난리 났죠? 자, 반대, 지금, 앞쪽에 리얼 1팀이 있기 때문에, 자, 플렉스. 자, 리얼 3팀. 자, 한 번은 살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 화염병, 화염탑 떨어졌네요? 자, 이거 못 살립니다. 자, 원희님 다운. 자, 피그 적절했어요. 자 아, 지금 쉽지 않죠 이 자리 자아쿠마자 이거 엠... 뭐 맞았죠 지금? 어 미니 맞고 자 미니 헤드 맞으신 것 같아요 아쉽게 떨어지는 XII 자 이쪽도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알파카 지금 XII쪽 너무 자리 좋아서 자, 리얼 1팀 자리 너무 좋아요 지금 XII 마중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3위층을 보여드리니까 좀 낫나요? 어, 이게 좀 괜찮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상황 보기 편하시면 자, 왼쪽 드론 헝그리 자, 좋습니다 지금 헝그리 1팀 좋아요 오늘 헝그리 1팀 자, 댓글에 응원 다르지 않게 헝그리팀 좋은 자리 자리 잡고 있고 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XII 뜻집에 자리 잡고 있는 XII 자 지금 저 위쪽에 헝그리 이팀또 위기입니다 자 이쪽은 또 지옥인데요 자 자기장사 자또 이쪽 칸코비님이 이쪽으로 오네요 또자 마무리 짓는 짐 아이고 헝그리 팀이 이렇게 자 그러나 감삼팀도 들어오려면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는 감삼팀이고 자 현재 위치는 지금 쏘고 있어서 자, GL1팀 또 언제 여기까지왔나요 GL팀 또 좋은 자리 차지하면서 위쪽에 있는 클랜드 마중할 수 있겠죠? 아 어, 지금 진... 본보님 살릴 수 있나요? 아, 살리지 못할 것 같고 자, 위치가 연막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군을 탈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아군을 탈 선택을 <웃음> 하고 싶었지만 못했는 진자 이거 걸어서 가시나요?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기엔 자 매우 계열진데요 자 지금이라도 차를 차가 다 터졌나요 지금? 자, 차가 지금 아직 괜찮은 것 같.. 아 바퀴 하나 터졌네요 그래도 차를 타고 가는게 어 나을 것 같은데? 자 위기입니다 진 자위기에요자 여러분 이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진님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렇게 혼자 남분들을 은 언제나 응원하기 때문에 나쁜 지옥입니다. 과연 자 어떤 샷을 보여줄지 자진자 자, 뛰어요. 자뭐뭐뭐뭐뭐아아 <웃음> 아, 이렇게 죽는지. 자 이렇게 삐살되는 어 열심히 했지만 어 지체게 되는 지님이었고 자 반면에 이제 GL 클랜도 들어가야 될 위치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혼자 라인 땡겨왔던 팀님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잘 들어와야 됩니다 자 반대에서 자 g l 팀이 g l 팀을 봐줬죠 자, 또 g l 팀이 GL1팀 쏩니다 자, 위치 쉽지 않아요 자, GL1팀이 지금 GL1팀이 2팀을 보고 있고 자, 들어오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팀이고 자, 이거 연막 아직 여유가 있는데 지금 플랜이 클랜이 어렵겠습.. 자여기서 지금 GL1팀 떨어지면 점수 없어요 아..지금 한.. 지금, 지금 클랜5섯 1, 6, 1, 7, 8클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팀 여기서 떨어지면 2팀 여기서 떨어지면 지금 점수 없습니다 자 아, 위치가 지금 GL팀이 봐주기에는 조금 라인이 안 맞고 지금 알비님이 자 알비 말씀드리는 순간 자, 봐주지 않아요 같은 클랜 가족 싸움이라 신나게 하시는 이분들 자, 반면에 위쪽에 지금 XII 자리가 좋아서 자,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대쪽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자, 판단을 잘해야겠죠 자, 그러나 현재 자리로서는 XII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플랜이 자 플래니 걸어오는 선택 자 플래니 자 무빙 해야겠죠 플래니 쌍각입니다 플래니 플래니~~~~~ 자 이렇게 어, 어. 용, 용감하게 기대했는데 자 마지막 희망은 자 아프스카 입니다 자 아프스카님 지금 순위방어에 신경써야돼요 다음 자기장 잘 걸릴걸 지금 기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아프스카 지금 자 이제 XII의 시야는 GL 클랜을 바라보고 있고, 자 여러분 이게 해상도가 가기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자 여기 반대로 지금 GL 팀, 자 이충 레옹 치고는잘 살아왔어요. 자 그러나 혼자라서, 자 들어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소진, 자 와우 술탄. 자, 캄 술탄 잘 던졌죠? 자, 알파카 쪽 자, 피트니스 지금 헬스.. 헬스맨이 조금 너무 무빙을 앞쪽에 땡긴 게 아닌가? 그면에 지금 참님의 술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11번 가운데 있던 11번! 자, XII가 이렇게 누웠고 자, 지금 XII 조금 시야 팔려있는 순간에 푸스카 지금 한타임 더 살았어요 아직은 지금 왼쪽을 먼저 보기엔 조금 푸스카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푸스카님에게 좋게 지금 오른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XII 자 고지가 저쪽이지만 다음 자기장은 쉽지가 않아요 차를 다 버렸기 때문에 자 XII 지금 다음 판단 어렵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GL클린도 자리가 괜찮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감일자 지금 왕자 왕자공주 자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음, 1팀 감클랜이 이번엔 좋네요 감클랜 자리 너무 진짜 말씀드리는 순간 카구팔 카구팔로 다운시키는 자 감클랜이고 아, 지금 GL클랜은 잘 쏘다가 이에 들어와야 될 상황입니다 자 어, XII와 지금 뱀클랜 사이에서 DL이 들어오려면 쉽지 않은 판단이겠죠? 자 그나마 차를 타고 밀어야 되는데 자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우측 땡기고 있는 XII죠 XII도 급해서 지금 땡겨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자 땡겨 들어왔고 자 어떤 판단 하나요? 지금 푸스카! 자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자 부스카 가는 거다어자 지켜보고 있는데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부스카 자 봤죠 자 여기서 서로 있는 줄자 부스카 자 오는 거 알았는데 자 여기서 자 상념이 잘 써서 들어왔습니다 자 GL 판단하네요 자 도착하는 g 엘자 뒤쪽에 있고 자, 위쪽에 봐줬지만, GL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갇히고 있어요. 자, 2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GL. 자, 위쪽에 지금 코리안 피자도 있어서, 지금, 의외로 봐주는 삼각의 결과가 됐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우측에 XII 은설님이, 이설님이군요. 이설님이 정리하고, 자 구도는 이집구조가된것 같습니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팀 지금 이팀이 자 아, 가미팀 지금 끝까지 와야 되겠죠? 자 좋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어요 가미팀 지금 자 왼쪽 다 정리하고 가운데로 모여드는 느낌 자 다음 자기장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자기장이라서 지금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감클랜, 감이팀이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 자, 안쪽 제가 일부러 안 잡아드렸는데 어쨌든, GL1팀 잘 들어와서 잘 정리했습니다 감1팀 자, 왕자와, 고, 왕자가 했는데 자, XII 자, 양각이라 쉽지 않죠? 자, 위쪽도 견제해야 되고, 아래쪽도 견제해야 되는. 자, XII. 자, GL 잘 정리했고. 자, 두 클랜 싸우면 가미 클랜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나 XII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장 때문에. 자, 헤드님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자... 헤디님 살려서 가나요? 에유, 못 살릴 것 같은데... 자... 헤디님 못 살리고 자 참...심 쉽지 않습니다 자 참님 아... 아픈데요 자기장? 아 이렇게 떨어지는 키를 안 주는 선택을 한것 같죠? 아...자 나름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살린 것도 키를 안 주는 판단이었다면 매우 훌륭한 판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유리한 건 어자 말씀드린 순간 자 사이언트 잘합니다 자 판단을 잘해야겠죠? 자 그래도 가야되는거는 GL클랜 자 그래도 들어오는게 쉽지만은 않죠? 자푸쉬에서 1킬 먼저 정리하려는 GL 자 그러나 피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아이씨! 아이 피가 너무 없었죠? 자, 마지막은 레이언트, 자 그의 운명 자, 자리는 지금 가미클랜이 너무 좋아요 자, 술탄! 자, 술탄 정, 적절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기면 레전드인데요 그러나, 자기장이 오고 있는. 자, 성광도 맞았어요. 자, 이렇게, 키를 지키면서 가나요? 자, 이렇게, 키를 지키면서, 자, 감 이클랜이, 이번엔,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후, 이번 판,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오우, 피자님 킬 어마어마하네. 위쪽에서, 오, 가미팀 지금 킬 좋네요. 6킬, 7, 8, 9, 10, 7, 12, 12킬. 오, 위쪽에서 많이 챙기신 것 같습니다. 코리안 피자. 마지막에만 잡아드렸는데. 오, 좋았고. 가미팀이 잘 들어왔죠? 어, 잘 들어왔고. 아래쪽에 지금 GL 클랜도 너무 잘 들어왔는데. 어, 아래쪽에 너무 출혈이 큰게 아니었나. 아까 가밀팀과 싸우다가. 출혈이 큰게 아니었나 싶고. XII 우측에 잘지 잘 잡았는데 마지막 자기장에 좀안 좋았죠? 좋습니다. 음. 여튼, 2라운드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